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 뭔가 빛나네요. 이야. <웃음> 제가 한 7년 만에 조립을 새로 하는 거라 헤맬 수도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램, 우선, 요거, 이제 꽂아볼게요. 요램 꽂을 때도 보면 요쪽이 좀 길고요. 여기 짧은 면이 있어요 지금 메인보드에도 보면 여기에 그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맞추시는게 하나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저같은 경우는 램이 4개 네 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뭐 이게 두개 꽂으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이제 듀얼 채널이라고 그래서 램을 쌍으로 일반적으로 꽂게 돼 있어요 원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겠지만 퍼스트, 요 왼쪽에 퍼스트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부분이 이제 원래는 여기랑 여기를 먼저 꽂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램은 네 여기랑 여기 요기 먼저 꽂고 추가되는 램은 여기랑 여기 요기 이제 두 번째 꽂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미리 꽂았고요. 제가 16메가 램을 먼저 꽂기 위해서 요 부분에다가 이제 꽂아줄 겁니다. 지금 방향이 보드마다 세, 뭐 세부 위치는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이제 삽입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열어 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런 장갑을 꼈는데 요거는 정전기 방지용입니다 보통 요런 제품들이 정전기를 타면은 좀 문제가 되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메인보드도 보시면 지금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방향을 잘 확인하셔서 이제 삽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사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 사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사선으로 되어 있고, 얘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지금 메인보드에도 사선, 사선, 사선, 얘가 직각이죠. 그렇죠? 얘가 직각이니까, 직각인 위치가, 요 직각인 위치가 여기로 가게. 꽂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직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에 오게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그냥 살짝 얹어놓았을 때 이게 얹혀져요. 보시면. 그쵸? 그리고 그 여기 메인보드에도 지금 얹었을 때 보면 메인보드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는 없는데 요 부분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조립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뭐 이런식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삽입이 될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CPU 조립까지 끝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쿨러가 이거거든요 AM 이음 쿨러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 가이드는 설치되어 있는 것같고요요 가이드를 꽂고, 그 다음에 쿨러를 얹은 다음에, 그냥 체결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쿨러를 한번 볼게요. 음, 제가 대학원 때열전달을 전공해서 요런, 그, 써멀 그리스에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아, 이거 괜찮네요. 밑에는 구리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인데, 힙파이프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향은, 지금 보시면 어차피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cpu 펜그 커넥터인데 요 커넥터가 지금 메인보드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cpu 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 해당되는 펜은 여기다 꽂아라 라는 얘기거든요 펜을 이렇게 꽂을 거니까 선정리 측면에서 보면 요렇게 꽂으면 이쁘게 될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방향을 잘못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꽂았다 이것도 나쁠 것 같진 않네요 근데 음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지이렇게 할까? 고민되네요 글자도 이제 이렇게 게임이 서있는데 여기 여기여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이런 지금 클립이 두 개가 있어요. 요 동그란 부분, 아니 네모난 부분, 네모난 부분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여기랑 여기에 걸쳐지는 거예요. 이거 꽂을까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꽂자. 꽂고, 꽂고, 그러면. 위치를 우선 대략 잡아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옆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위치가 이렇게 잡혔죠? 그럼 이거를 요 지금 레버를 이제게 제껴 주시면 이제 힘을 받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 레버를 이렇게 쓸것 같은데. 야 돼. 이거 할수 있어? 거괜 건가? 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요것도 장착이 다된 거예요. 기본 쿨러로 쓰는 버전으로 장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펜쪽 선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요, 이제 좀잘안 보이실 텐데, 제가 요건 꽂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조립이 끝난 겁니다. 우선은, 저, PC는 포맷을 따로 안 하고요. 메인보드하고 CPU 바꿨을 때, 그, OS를 포맷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NVMe SSD를 적용을 한 다음에 실제 포맷하는 것까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네요. 메인보드에 보면 이렇게 전원부랑 뭐 이렇게 해당 칩셋의 부분들 방열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비닐테이프가 있는데 요거를 벗겨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열전달할때좀 방해되는 이비닐루가 있으면 열전달에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 벗겨주시는게 좋구요 아 이제 보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 보드는 제가 샀던 보드는 M2 소켓이 두개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류 볼트를 하나 주는데 요거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채워 넣을게요 우선은 이렇게 생긴 스크류 볼트거든요 지금 여기는 요 부분에다가 혹시 나중에 분실돼도 실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다가 우선은 체결을 해놓겠습니다. 이 보드가 이두 개를 같이 쓰게 되면 좀 대역폭을 공유를 해서 속도가 느려진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거 뒷패널 그다음에 사타 케이블 두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샀던 주요 이유가 됐던 이게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가 이제 무선으로 되는 예에요 지금 뒤에 보시면, 뒤에 고 부분이 있는데, 고거용 안테나 구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 보드 매뉴얼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아까 거기에 잘 맞춰서 껴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설치를 할 때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꼭 순서를 지키는 형태로 되어야 되고요. 뭐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런 거를 아마 이 선들을 다 제거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핏이구요 여기서 이제 분리를 할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은 처음에 맨 밑에 있는 요 파워 쪽요 라인에 요거를 이제 동그라미 쪽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럼 이제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분해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잘 안보일 것 같아서 케이블이 다 있는데 요거는 다 빼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 다음에 이이렇분도했 그러면 작업하기 편한 위치에서 쓸수 있도록 이제 좀 내려볼게요. 제가 갖고 있던 보드가 나오고요. 요게 지금, 인텔 거고요. 좀, 예, 생각보다 꽤, 네, 돈 많이 들여서 샀습니다, 옛날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요분 제거를 하고. 뭐, 저는 이게 뭐, 사이드에 뭐, 컴퓨터 보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요. 이게 보이면 저희 딸내미가 4살인데, 둘째가, 아마 딸래미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잘 안보이게 하고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드를 좀 분해를 해 볼게요 보드는 제가 음이 부분은 그 열에 좀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선 같은게 막 돌아다니면 유동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선정리는 최대한 깔끔하게 했고요 보이지 않는게 좀 많이 보이지 않도록 좀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제거할 때는 우선 순서는 여기 빼고요. 제일 먼저는 파워선을 아마 분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파워 쪽선 분해하고, 선들 다 분해하고, 메인보드 이제 드러낸 다음에 제가 교체한 새로운 메인보드로 이제 교체해서 달면 될것 같습니다. 뭐, I d o 르 t know. I don't know. 요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고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요 그래 yeah. nope. so, hey. i d 이 You can n c o s t h e s t h o w a r n n g to mean? I s t w a n n o w s a n t t I s n t t I 네 이제 나사를 다 제거를 했고요 보드를 드러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아수스 아수스 보드고 네 그때 그 당시 좀꽤 좋은 CPU 들을 사서 꽤 비싸게 샀고요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 부모님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슬롯, 이렇게 나사산이 보이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ATX 기준이어서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대충 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아! 참고로 지금 이렇게 보드 분해하시고 나서 뒷패널이 있거든요. 뒷패널은 꼭 같이 챙기셔야 돼요. 그걸 안 맞으면 뒷패널이 너무 훅 뚫려있어서 아마 좀 보기 안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교체한 요 패널로 교체를 할거예요게는지 <놀라> <놀라> 좀더 많네요 저기만 잘 손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조립하는거는 위치는 이렇게 잡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선 연결을 연결을 다 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우선 선정리를 대충 했고요 요거 그래픽 카드 체결하기 전에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그래픽 카드가 이게 볼륨도 크고 해서 이런 선정리를 우선 다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픽 카드 체결하시는 걸좀 권장 드리고요 제가 연결했던 선은 이게 제가 음 보드가 이제 바뀌어서 뭐 여러가지 좀 다시 바꿔야 될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7년 전 보드인데도 거의 위치가 변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쉽게 했어요 그래서 연결한 거는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메인 파워를 연결하기 위한 24핀 커넥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그 8핀도 있어요. 보조전원이 들어가기 위한 8핀 커넥터 그래서 전원에 대한 거 2개 그 다음에 SSD 각종 그제 저장장치랑 연결되는 SATA 컨트롤러 쪽 5개 그 다음에 USB 컨트롤러 그 다음에 하드 저 아니죠. 메인보드 전원 그 다음에 뭐 파워 LED 리셋스위치 관련 커넥터를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펜 뒤에 있는 펜용 커넥터, 그다음에 상단에 있는 두 펜용 커넥터 그리고 이거용 커넥터를 연결을 했고요. 음, 이 부분은 전면에 이제 그 사운드 출력 부분인데요. 그 부분 연결이고 이두 개는 USB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USB를 연결하기 위한 확장 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조립하고 이제 그래픽 카드를 체결을 하면 이제 조립이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 여기가 아니네요 아 위치가 이제 바뀌네요 아 예, 게 저거는 요 위치가 좀 바뀌어서 요거는 이제 바꿔서 조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충 연결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다 했어요 그래서 될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번 켜 볼게요. 음? 음, 네, 그 아까 껐던 거. 다시 켜고. 아, 또 봐야 되겠네요. 뒤에 이제 전선 쪽도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한번 이제 넣어볼게요.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 뭔가 빛나네요. 이야, 진어 <웃음> 그거를 안 달아도 이렇게 빛이 나나 봐요. 야 이거 반짝반짝하는 <웃음> 게 마음에 드네. 음, 돼이될것 같은데 부팅이. 어, 네 여기 보니까. 시모스로 넘어가는 것 같구요. 뜨나? 네, 지금 부팅은 했구요. 지금 제가 이 모니터가 34인치 와이드 모니터인데, 시모스 설정에서는 이게 지원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이쪽, 이쪽 그래픽, 이쪽에 있는 연결된 포트를 뽑고, 여기다 연결하니까 이제 시모스 화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 잡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 되네요. 아 예, 이게. 20, 30, 21대, 9, 21대 9, 21대 9인가? 이, 하여튼, 게임용 와이드, 울트라와이드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못해서 요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우선은 왼쪽 모니터로 그냥 부팅 되는 거 한번 보고요. 부팅 되면 어차피 뭐 교체는 성공한 거니까, 나머지 뭐 자잘구레한 시모스 세팅은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아마 지금 메인보드랑 이런걸 다 바꿨기 때문에 아마 장치 설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거예요네 파스를 돌려봤고요그요 지금 여기 있는 화면은 제가 이전에 그저 인텔 cpu 있었을 때 돌렸던 거고요 그때 14000점의 물리쪽 점수가 한 만점 정도 나왔었는데 얘를 이제 요번에 CPC 교체하고 나서 돌리니까 한요 정도 만8 6 0 0점 정도 나왔고요. 뭐 그래픽스코어는 같은 그래픽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 물리 점수가 아까 얼마였죠? 네, 만점에서 24,000점으로 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한 7년 정도 됐으니까요. 뭐, 비용 좀 들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